안녕하세요. 부평구청 아나운서 심혜인입니다. 오늘은 정말 열심히 달렸던 2021년을 되돌아보는 부평정책 10대 뉴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평구는 매년 전직원 설문 참여를 통해서 10대 뉴스를 선정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쟁쟁한 소식들 30개 중 10개가 당당히 선정됐습니다. 그럼 여러분 함께 2 0 2 1년의 부평을 돌아보러 가실까요? 10대 뉴스 10위는 수년째 갈등빚던 삼산동 특고압 갈등 해결이 차지했습니다. 삼산동 주민들을 괴롭히던 이 특고압선 한국전력이 전자파 저감대책에 합의하면서 무려 4년 만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9위는 생태놀이터 조성이 선정됐습니다. 약산공원과 후정공원을 찾아가시면 요 친환경 자재로 만든 놀이터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낼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진 건데요. 가족들과 함께 꼭 한번 찾아가보시면 좋겠네요. 8위는 정말 훈훈한 소식입니다. 코로나19의 힘든 상황 속에서도 따뜻한 나눔 이어져가 선정됐습니다. 비록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보다 우리 이웃들을 생각하는 부평구민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소식입니다. 7위는 부평 남부 권역이 달라진다. 노인문화센터, 남부체육센터 착공이 뽑혔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문화를, 청년들은 운동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공간이 2022년에 곧 문을 엽니다. 우리 앞으로 다가올 부평남부권역의 변화, 많은 기대가 됩니다. 6위는 친환경 자원순환 도시를 만든다입니다. 요즘 환경보호폐기물 감량이 대세죠. 부평구청에서는 탈플라스틱 캠페인으로 일회용품 줄이고 물리배출 실천화 구호를 통해서 환경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기기나 아이스팩 재사용, 자원순환 가게도 계속해 운영 중입니다 보이는 바로 지역만의 문화정체성 구축하는 문화도시로 거듭난다 입니다 부평구가 지난 1월 문화도시로 지정됐습니다 앞으로 5년간 190억 원으로 문화도시 사업을 벌인다고 하는데요 우리 지역 곳곳에서 벌어지는 공연과 문화활동, 강연, 교육에부평구민 여러분들이 함께해주세요. 4위는 부평 미군기지 내 박물관 건립, 본격 추진이 차지했습니다. 부평은 일제강점기와 미군 주둔기를 지낸 역사적인 장소인데요. 미군기지가 완전 개방되고 공원으로 개방되면 역사의 숨결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박물관이 지어질 예정입니다. 3위는 선별진료소, 백신센터 운영 등 코로나19 극복 총력이 선정됐습니다. 지난 2020년에 이어서 올해도 내내 코로나19가 지속됐는데요. 부평구 보건소와 부평구 안정총괄가가 24시간 불을 밝히면서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손잡고 코로나19를 이겨내는 그날까지 부평구가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2위는 바로 신트리 공원 지하에 155면 지하 공영 주차장 조성입니다. 부평 사실 주차난 참 심각한 곳이죠. 부평구가 오는 2022년 12월을 목표로 신트리 공원 지하에 주차장 155면을 새롭게 만든다고 합니다. 부평구는 이곳 말고도 지역 곳곳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주차난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라겠습니다. 대망의 1위는 바로바로 바로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착공이 선정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부평일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부평구청까지 약 1.5km 구간 아래에는 사실 굴포천이 숨어있는데요. 과거에 오염이 너무 심각하다 보니 콘크리트로 덮었다고 하네요. 부평구는 이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굴포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할 계획입니다. 보건이 끝나면 옛 물길에 깨끗한 물이 흐르고 모두가 편히 쉴수 있는 공간으로 다시 탄생한다고 하네요. 자, 지금까지 2021년 부평정책 10대 뉴스를 살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2021년 부평에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코로나19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부평구도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달릴 테니까요. 우리 모두 함께 으쌰으쌰 이겨내는 내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에도 함께하는 부평, 더 나아지는 부평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평구청 아나운서 심혜인이었습니다.